행복한 동행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임효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오프닝 신나는 공연으로 여러분께 무대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둥기로 나의 사랑이리 내 사랑이로다 아, 아마도 내 사랑아 자, 오늘 행복동행 토크콘서트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33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양지역의 중학생 여러분 손한번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코로나19는 땡땡이답니다 자, 칠판에다가 코로나19는 땡땡이다. 한번 오늘은 어떤 센스 있는 대답들이 나오는지 한번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쉬면서 몸도 몸에 힘도 다시 생, 어, 챙기고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 소중한 것들을 한번좀 생각해보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코로나는 또 다른 기회라고 썼습니다. 어. 동절을 빼면 위기가 됩니다. 와, 어. <웃음> 과학적입니다. 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웃음> 나량중학교 유진학생 왜흰 도화지예요?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흰 학생 왜 주식이에요? 사실 주식은 상승주나 하락주나 여러 가지 올고가는 어 약간은 사설 도박 같은 느낌이잖아요. 와. 어느 사람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 선생님, 이게 경제학적인 겁니다. <웃음>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이버폭력이란 입니다. 걸음종이로 말을 한번더 걸러서 생각하면 야.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걸음종이로 했어요. 아한번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보다 상처받는 그런 말이 잘 사용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친구들 험담하지 말고 네. 서로 좋은 거 소통할 수 있는 음. 그런 아름다운 사이버 공간이 되면 은 네. 좋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주제로 멋진 공연을 또 준비했습니다. 함께 감사하시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친구 사이? 친구 사이? <웃음> 친구 하면 어떤 게좀 떠오르세요? 연상. 우리 강승우 선생님. 저는 로또 복권이다. 아, 로또 복권이요? 예 사기성 조작인가요? <웃음> <웃음> 정말로 로또 복권 1등 당첨보다도 더 소중한 친구라는 거죠. 음. 어, 저는 친구는 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내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화이트보드에 다적으셨나요 높이 들어주세요. 항상 곁에 있어서 너무 고마워. 이다현 학생.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솔직히 할수 있어서 어, 그렇게 주원이 고맙습니다. 우리 중학생이니까 앞으로 진로나 이쪽 진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평식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복을 찾으십시오.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누굴 찾아야 된다? 여러분 친구 또래 여러분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친구를 지금서부터 오늘서부터 한번 구해보십시오. 자 우리 학생들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두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어, 한두 분만 만나보겠습니다. 자나 오늘 마지막 한마디 하고 싶다. 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학교 학,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춤으로 만나가지고, 콘서트도 보고, 선생님들 아재 계급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웃음> 자, 우리 선생님, 어, 위선생님도 한 말씀 하셔야지 마무리 멘트입니다. 가족들, 또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경찰관 형님 계시니까 어려울 때꼭 도움 요청하세요. 오늘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2020 학교폭력 예방, 사제동행, 안심교육, 행복한 동행 토크 콘서트.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중학생들늘 응원하고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33명의 친구들 사랑합니다! 너무 예뻐요!